공룡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책임지는 시간이니까 탁 시청하시고 연습장 가서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친구분들에게 소개하기, 그리고 초보왕이 끝나면 멤버십으로 넘어가기는 여러분들이 옥선생 또는 초보왕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때와 뭔가 센세이션 했어. 굉장히 우리 초보왕이 차분하게 얘기나게 했지만, 어, 그럴듯 했어. 근데 오늘은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 소형 태풍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소형 태풍. 소형 태풍은 손을 이용한 태풍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을 치는데 연관이 있진 않지만, 또 연관이 아예 없다고 는할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태풍 스윙 사실은 뭐 절대 스윙은 꺾어 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건 어떤 스윙의 프레임이라면 실제로 내가 감각적으로 공을 칠수 있는 소프트웨어 정말 내필 그걸 드리기 위한 탁월한 레슨은 바로 태풍 스윙 레슨입니다. 와우. 그래서 손목, 하나 이게 소형 태풍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팔뚝 중형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이제 소형 태풍에 대해서 만듭니다. 근데 소형 태풍이 왜 중요하냐면 뭐 내가 편한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왼손이에요. 왼손이 잡고 있고 오른손은 여기에서 어디에 잡혀도 어 뭐좀막좀말안 듣는 그런 말썽꾸러기여도 왼손이 지키고 있으면 거의 큰 실수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돕지 않아도 샷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만 도와줘도. 근데 여기에서 진짜 왼손이 무너지면. 골프 스윙은 하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세 손가락으로 뒤집어 덮어 탄력으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런데 우리가 골프를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작대기를 주면서 이 골프채 말고 작대기에다가 한쪽에는 그 검정색으로 바늘 다 칠하고 흰색으로 칠하고 딱가운데다 놓고 한번 어우 허리 운동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신기한게 뒤집어 덮어를 골프 스윙이 아니라 아유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뒤집고 다 덮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랑 초보왕 같이 시청하시면서 힘든게 아마 슬라이스 라고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확 날아가는 공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골프 그립 잡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왼 엄지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뒤집는 건 되게 편해요 근데 덮을 때 엄지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엄지가 탁 비켜주잖아요? 그럼 확 덮여, 이렇게. 근데 엄지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밖에 못 와요. 근데 엄지가 비키면 이렇게까지 뚫어요. 그러니까 엄지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덮는 걸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덮는 거 잘하는 분들은 그립 형태가 어떠냐면 여기서 왼 엄지를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잡고 위에 덮는데 오른쪽으로 확 넘겨서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잘 감겨버려. 어, 그러니까 그립 잡는 방식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손목 로테이션을 바꿔 줄수 있어요 꼭 이렇게 붙여서 그걸 덮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계속 말씀드릴게요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요 예 그런데 근데 손 양손으로 해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근데 무슨 손이 주가 된다고 그랬죠 음, 왼손 그리고 뒤집어 덮어도 어디가 주가 되어야 되냐면 어드레스 라면 손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헤드가 있고 손이 왼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왼쪽 동네서 덮어 왼쪽 손, 왼쪽 손으로 서 왼쪽 동네서 뒤집어 왼쪽 동네서 덮어 왼쪽에서 뒤집어 왼쪽에서 덮어 왼 왼손으로 하니까 굳이 왼손이 오른 동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가운데 잡았다 하더라도 왼쪽 동네까지 와서 왼쪽 동네까지 와서 덮어 덮어 그다음 왼손에서 뒤집어 왼손에서 덮어. 왼쪽에서 뒤집어 왼쪽에서 덮어 왼쪽에서 뒤집어 왼쪽에서 덮어 왼쪽에서 뒤집어 왼쪽에서 덮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친다 한들 얘가 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여기서 딱 있으면 공 가운데 두건 오른쪽에 두건 여기서 왼손으로 왼손으로 뒤집어 덮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또 똑딱볼이라는 용어 쓰지 마세요. 야, 뒤집어 덮어 그래서 내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덮었더니 그냥 맞는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골프랑 자치기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는 내가 뒤집었다가 덮을 때 방향이 바뀔 때 생기는 가속에 의해서 볼이 맞아 나가는 거지 내가 스퀘어를 위해서 때리는 건좀 골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 매우 모든 세상 모든 상황이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습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제가 생각하기에 쉬운 걸 드리는게 제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왼손으로 왼쪽에서 왼쪽 허벅지에서 뒤집어 덮어 음, 또 뒤집어 덮어 무조건 골프는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여기에서 야 이거 초보왕에서는 말씀드려도 몰라 이제 다 초보라서 근데 분명히 초보왕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초보만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중급자 상급자들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상급자들은 기본을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어프로치 할 때도 우리 어프로치 할 때는 손목 뭐 우리 초보왕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근데 그 보시는 우리 아는 분들은 어프로치 할때 손목 돌리라고 해 돌리지 마라고 래요 돌리지 말라고 하죠 이거 진짜 주, 중요한 메시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골프 스윙은 무조건 태풍이 있어야 돼요 태풍의 눈이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돌려 왼손으로 덮어 또 왼손으로 돌려 왼손으로 덮어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가 기본인데 응용을 하는 거예요. 덮으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붙어서 공이 멀리 가니까 선수들이 하고 뭐 교수가들이 손목 그대로 유지하세요는 뭐냐면 뒤집어, 덜 덮어예요. 똑같이 비율 맞춰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었던 걸 뒤집어, 덜 덮어.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는 약간 태풍 만들어주고 뒤집어, 덜 덮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돌아가야 되는데 정면에서 보면 뒤집어, 덮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집어. 덮어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뒤집어 덮지 마 뒤집어 덮지 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페이스가 위로 가는 거예요 어프로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막 로봇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아, 죽으란 소리지 왜 로봇을 만들어요 사람을 어 지금 인간이 생명체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신과 인간의 인간이 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로봇은 본인들이 로봇잘 만든다고 여러분이 로보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몰 스몰 태풍, 그러니까 소형 태풍, 그러니까 손목 태풍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소형 태풍 아니면 손목 태풍, 손 태풍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농구 선수 전 태풍 말고 하나 둘왼 오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거는 하루에 천 번씩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손 모양이 거의 놓고 있죠? 열고, 닫고, 열고, 거의 이세 손가락.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거의 이세 손가락으로 울고 있죠? 열고, 닫고, 열고, 이게 이제 소형 태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태풍 스윙을 잘하면 정말 빅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의 스윙 스킬까지도 배울 수가 있어요. 태풍 스윙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태풍 스윙에 그 중에서도 어디? 얘한테 다 들어 있어요. 얘가 여러분들의 모든 스윙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형 태풍 소위 팔뚝 태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오늘 해보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명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광이었습니다.